이자대이자을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네이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님 는이바쁘셔고사전에 아, 예, 인사드리러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한평 문수 이상인님을 소개니다 경거리의의장 윤행남님을 소개합니다. <웃음> <웃음> 도도의님을 <웃음> 한평군청 문화광광과장 윤석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드해겠습니다한평군관행회장 오민수님을 소개드립니다. 한평군 문화원장 김창훈님을 소개합니다. 대한노인회 한평군지회장 조용무님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단체 한평군지회장 최재원님을 소개합니다. 그에 대한 경제 한도이겠습니다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윤리 선언문, 우리 민족은 인의의 질을 근간으로 5천년 유구한 문화를 창조, 계성한 우수한 문화 민족임을 자긍한다 세계와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꿋꿋하게 민족 정통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사문의힘이은바 아니겠는가 세계는 바야흐로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류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사의 새로운 진운을 느끼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에서 인의의 지로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윤리의 근본을 삼고자 한다. 우리의 민족은 예의를 숭상하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예의의 근본은 인의 있으며 인은 명덕과 인민으로부터 예물에 이르는 지선임을 틀림이 없다. 이에 우리는 인류 사회의 효제를 실천하여 인의 도를 완성하며 수기 진의 학문을 통해 대동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우리 그,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전통만을 고사하지 않으며 서구 문물이나 하여 전면 배경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문화를 말살하는 물질, 중시풍조와 인간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태패풍조를 배격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온고지신의 정신과 민족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수치저중의 이념을이 땅에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금의 무너진 윤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윤리이념을 창조해야 할 사명을 띄고 있다. 가까이에는 내 자신부터 멀리는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덕적 풍화에 젖어들기를 바라며 지선의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선구적 임무는 멈출 수 없기에 새 시대의 윤리관을 선언한다. 실천 강령 우리 인의 예질에 근거한 유구의 문화인조임을자긍하고 효제 윤리의 실천에 앞장선다. 우리 인간의 도덕적 본성 회복에 주력하며 전통적 미풍 양속을 계승 발전시킨다. 발전시킨다. 우리 유교 윤리에 입회되는 풍조를 배격하며 새로운 윤리 이념의 창조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러 다음은... 기원 청 아줌마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압으로 음? 입동이 지나고 추려올 국창시대를 하늘에는 름름한점 없는 좋은 날씨에 우리 의향 합탐 향주 기로연의 왕 마신 여러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로연 행사를 하게 되면 하없은등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님 감사합니다. 기로연의 그냥, 어, 기로소와 기로연의 유령을 드라퀴 말씀드립니다. 조선시대에 연로한 고위 운신들의 친록과 여우를 위해 일치한 관서입니다. 나이가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로라고 하였습니다. 태도가 60세인 1 3 0 0 9 4년 태도 3년에 침입연구회에 들어갔습니다 태동 초에 전한 개초소라, 개춘소라 하였고, 1428년, 즉 593년 전, 세종대왕 10년에 시사기로소로 개칭되고, 한약히 기로소라고 불렸습니다. 기로소에서는 봄, 가을 두 차례 기로공연을 열고 명물을 관리하는 그의일 이외에는 조선시대의 관리들을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할수 없는 영광과 영예로 행하게 되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지현여러분들 저희는 마름대로 일과와 성을 다가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수한 일이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분은 예, 하루 불완전이 는 음, 날씨에 유쾌연이 예, 그, 식사를 넣으시고 어, 술도 나누시고 또 환담도 나누시면서 또 어, 뜻이 있는 분은 도중에 오셔지고피기장도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어온 행사에 준비를 해주신 김주환 정교님과 모성규 유대회장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한자리에서 뵙게 해서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큰 생각을 기원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로인에 대해서는 우리 총교님이 자세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저는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평향교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숨기듯이 모든 어르신들잘 숨기고 제가 또 보장지 것은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행정이 됐을 때 어르신들의 권리도 보장받고 서로 친근하게 지내면서 삶을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저는 우리 유림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 모두를 제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 성기는 행정을 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경륜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해 주셨을 때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은 경험을 원칙으로 해서 뭔 일을 진행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좋은 지루한 말씀을 많이 해줬을 때 한편 국민 모두가 마음 편한 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항상 마음 편한 세상을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저기 우리 친구들도 많이 구그래요 제가 <웃음> <웃음> 그렇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하게 사십사하고 내가 20년 30년씩 나이를 내가 뺏어먹고 그랬어요. <웃음> 그래갖고 벗도 되고 친구도 되죠. 저는 그 나이를 나한테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이요 <웃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 다정다감하게 기길기 없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향후 유리 어르신들 굉장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로의 공장 진행단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로연 행사를 받게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기로연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신 김주환 전교님, 고선균 유도 회장님을 비롯한 유림 어르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상익 군수님, 도희 모종환 도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기관 사회단차장님께도 단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림 어르신 여러분 기로연은 조선시대 온로 대신들을 이루하고 애호하기 위해 베푼 큰 잔치로 6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들어, 고유 전통문화기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충, 형, 애를 생활은 근본으로 삼아 왔으나 오늘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의도 전통 가치관의 중요성을 어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연 홍사를 통해 우리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 부모침과 충혁후 가르침을 다시 한번 대세계보는 거기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로연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준비의 자리입니다. 모처럼 어르신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림 어르신들 모두 평안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은 작은 예수사가 되겠습니다.